안녕하십니까. 상철. 어 학교 갔다 왔어? 선생님이 그러는데 지구가 아프대. 어 그래? 지구는 항상 아팠어. 음, 지금이 가장 아프대. 동원아, 넌 너무 걱정이 많아. 응? 삼촌 어릴 때도 지구는 아팠어. 근데 왜안 나? 음 그게 치료하는 사람보다 아프게 하는 사람이 더 많아서 그래. 이게 오늘 배운 거야? ESG? 요새 말도 어렵네. 아니야. 선생님이 쉽댔어. 에코백이랑 텀블러 사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다니래. 분리수거도 열심히 하고. 그럼 지구가 덜 아프다. 삼촌은 학교에서 안 배웠어? 배웠지. 그렇지 상식이니까. 지구가 아프다.